그쪽 포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사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. 마치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속에 대한 바로 즉응이 됩니다. 그러나 실제로 실상황에서 그 포탄이 여기저기 낙하하면서 여기저기 피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즉응사격을 한다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